세계 를 향해 열린 우리의 인천 희망의 도시를 달려보세요, 달려보세요, 달려보세요 <목소리> 언제나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 새로운 모습 모시겠어요 행복을 만나고 사랑이 독한 세상 인천교통고